네 안녕하세요 조조입니다 어, 앞에서 앱스 스크립트의 매크로를 이용해서 저희가 스크립트를 이런 식으로 제작을 했었고 그 다음에 요 제작된 것들은 이제 동작을 한번 시켜 보시면은 이렇게 어 테이블 정보들 얻고 그 다음 볼드 테이블 아무도 적용이 안된 그런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든 이 확장 매크로 쪽에서 요거였었죠 요것을 이제 동작을 시켜주면은 얘가 스크립트가 동작이 되면서 앞에서 우리가 만들었던 요 스크립트가 이제 동작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동화를 할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요번 시간에는 이제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이제 하나의 그 시트들도 이름 정보들도 가져와 보고, 그 다음에 요 안에 있는 이 데이터 정보들을 어떻게 이제 출력을 하는가. 이런 데이터 정보들을 이제 출력할 수 있어야만이 나중에 이제 이메일 정보나 그런 것을 통해가지고 또 메일을 보낼 수 있다. 뭐 이런 데이터 정자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은 우리가 스크립트를 하나 더 추가하도록 를 하겠습니다 이 매크로 스크립트는 그냥, 그냥 둔 상태에서 이 파일 추가를 하시면 이제 스크립트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get 그 다음에 s p r e e z j s 라고 하는 아, 이건 gs는 자동으로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해서 j 예, s 파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f u 함수 이름은 나중에 또 유지를 하기 위해서 get 그 다음에 s p r e e z 라고 해서 하나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음요 매크로에서 만들었던 요것을 좀 참고를 해서 음, 정보들을 또 하나씩 가져올 건데, 사실 요거는 이제 참고일 뿐이고 음, 하나씩 하나씩 이제 코딩을 해 보도록 할게요. 처음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수형 형식으로 그 다음에 변수들을 설정을 하도록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스프리트 앱이라고 하는 것을 get active s e e t 라고 하는 것으로 저희 가져오는데 active 스프리드죠, 예, 스프리드 시트라고 해서 이렇게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자동화 완성은 좋긴 좋은데 저희가 <웃음> 탭으로 이제 그 만들 때 어, 이게 앞에가 이제 좀 주목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잘못된 선택 같은 것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쓰면서 마지막에 자동화 완성을 좀 쓰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항상 이제 저는 이제 좀 상수형 형식으로 좀 정의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시트 같은 경우에 스프레드 시트, 그다음에 get active 시트라고 하는 것을 해서 저희가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이 시트를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요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활성화된 거 말고 다음에 이제 옆에 있는 시트. 그러니까 현재 시트가 이게 하나가 있고 또 시트가 이제 두 개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요거 시트두 개, 두 번째 거. 예, 두 번째 거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고 싶다면은, get name, get sheet, 그 다음에 요게, 저도 조금 헷갈립니다. 시트 e e t by name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죠. 예, 그래서 sheet2라고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한번 동작을 하는 걸좀 볼게요. 저도 이게 사용하다 보면은, 시트가 정의가 두 개가 됐다 보니까 오류가 발생을 했죠 그래서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이 되면은 뭐 예, 오류가 발생하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이쪽에서 보시면 은얘두 개를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트2 이 시트 이거는 이제 활성화 되어있는거 요거죠 이게 두 개가 이제 시트2죠 얘가 지금 현재 활성화 되어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트2는 저희가 데이터들을 어, 아무것도 없는 상태의 시트만 좀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프린터를 하는데 여기선 에 프린트라고 하는 함수가 없습니다. 파이썬을 하다가 저도 이제 가끔씩 많이 헷갈리는데, 이제 로거라고 하는 요 함수를 통해 가지고 이것을 위에 있는 시트의 네임, 시트의 그다음에 get 시트 네임이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정보들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트도 저희가 가져와야겠죠. 한번 이렇게 저희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헷갈리지 않게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요거는 이제 후에 좀 지울 겁니다. 얘는요. 자, 그래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시켜보시면은 얘가 시트1, 시트2라고 해서 프린터가 되는 것을 예,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올바르게 우리는 한 거죠. 그래서 얘는 지우도록 할게요. 지울까요? 예, 주석처리하도록 할게요. 주석처리요. 그래서 주석 처리 같은 경우에도 슬치시두 개로 하셔 가지고 주석 처리 진행하시면 되고요. 아까 전까지는 이제 파이썬 강의를 찍다가 또 요것을 찍으니까 자꾸자꾸 헷갈리죠. 예, 뒤에 세미콜론도 안 붙이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데이터 정보들을 이제 가져와야 하잖아요 근데 데이터 정보들을 가져올 때 우리는 엑셀에서는 어떤 범위들을 지정을 하게 되는 거고 그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이제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범위를 한번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레인지로 선택을 하도록 할 것이고요. 위에서 정했던 현재 활성화 되어 있는 여기에서 getDataRange 값을 해서 저희가 가져올 건데, 이렇게만 정의를 우선 범위를 설정하지 않고 정의를 이제 가져오게 되면은 이 range 안에 데이터에 있는 정보들은 가져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컨스터 정보들로 우리가 또 다시 형으로 가져올 거고, 위에서 설정했던 이 범위에서 getValues 정보들을 가져오시면 됩니다. 요것을 찍어 보도록 할게요 요거 로그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정보를 찍어 보시면은 제대로 가져오는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정보고 데이터들을 정상적으로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파이썬 처음에 이제 엑셀 파일들을 가져올 때와좀 비슷하죠 비슷한 함수들을 좀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앞으로 좀 사용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파이썬을 이용해서 스프레드 시트를 제어하는 것보다도 당연히 앱스 스크립트를 하는 것들이 조금 더 편하고 그다음에 확장성이 훨씬 더 큽니다. 사용하다 보면은 이제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것을 이제 라이브러리로 이제 설정하다 보니까 다른 거면 또 다른 라이브러리 가져와서 또해 사용해야 하는 것이고 또 메일을 보내려면 또 메일과 관련된 라이브러리도 가져와서 또 이제 진행을 해야 하는 것인데 앱스 스크립트 안에는 그런 것들을 이제 다.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좀 익숙해지면 가져올 것 같고 저도 예, 공부 중이니까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의 정보들을 이렇게 밸류 값들을 가져왔는데 금방 실행을 했듯이 요 위에 정보들은 들 요런 식으로 그냥 뿌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하나씩 정보들을 좀 가져와야 겠죠 그래서 아래다가 또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그문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포그문 했을 때 여기는 인트라기보다도 레시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이건 블록 안에 있는 어떤 범위 변수들을 설정할 때, 그러니까 여기 블록이라고 한다면 나중에 이제 범위들을 이렇게 블록으로 이렇게 할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만 사용하는 형태의 어, 사용할 때 이것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용하도록 할 것이고요. 그래서 0, 그다음에 i는 어, 우리가 처음에는 숫자를 뭐 다섯 개, 세 개, 하지만 이제 어떤 레인지 안에 어떤 데이터들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데이터 정보의 레스 값들을 이제 범위로 설정을 하도록 할 것이고요 그 다음 플러스 플러스로 이렇게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고를 로그를 찍히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의 그 다음에 i 값들을 여러분들이 출력을 하시면은 하나씩 하나씩 찍혀 나가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잠시 여러분들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하면 이제 데이터들이 하나씩 하나씩 들어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잠깐 또 실행 너무 빨랐네요. 제가요. 자, 그래서 데이터들을 이렇게 보면은 위에 거, 저희가 정보들, 그 다음에 실제 데이터들, 이렇게 정보들을 가져올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후에는 이제 요런 데이터들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그 자리들을 이제 찾아가가지고 데이터를 이제 꺼내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가져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번 시간에는 저희가 스프리트 시트에서 레인지 값을 잡고 그 레인지에 있는 데이터 정보들을 하나씩 출력하는 방법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요 데이터들을 이제 자유롭게 좀 여러분들이 하나씩 가져올 수가 있다면은 여기에서 이제 결합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들이 보내는 것에 이메일 정보나 그런 것, 이메일을 우리가 보낸다거나, 아니면 특정 어떤 보고서, DOC 파일들도 다시 이것들을 가져와서 생성을 한다거나, 뭐 이런 업무들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